시간이 엄청 빨리가 네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대충 지속지단넘어 지금. 지금. 지금. 크를 먼저 지용하금지 동반자를 도와주지 네, 안녕하세요. 지금 갑자기 과에서 라이브를 켰네 하지만 오늘도 아무도 안 된다는 거. 여기 <웃음> 귀가 접혔네. 과에 지금 1시가 됐어요이시간 우리나라랑 1시간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지금... 너무 저면네요 피부 너무 안좋고 <웃음> 귀가 <웃음> 접혔어. 그래서 지금 일단은 이렇게 도착을 했는데 30분 동안 지금 차를 빌리느라 근데 무슨 문제가 생겼나봐요 그래서 좀 기다려야 된대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세로 라이인를 한번 조절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또사람들이 기다리는 사람도 있긴 하네 재밌게 광대 네, 현장 실시간 첫쪽에 사람들이 두세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근데 다행히 리싸랜드가 바로 앞이라서 음. 더 정치적으로 <웃음> 공략당하는 거 아니겠죠? 제가 <웃음> 보니까 여기 방... 지금 제가 근데 코로나 포식이... 아, 사실 조금 무서워서 손대기... 보니까 여기 모드투어랑 하나투어가 있어요. 되게 작은데 뭔가 알찬 느낌? 그 인터넷락, 이라고 하시는건지 그래서 오래 걸리시나봐 무슨 일이 있나봐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라이브 실시간을 갑자 근데 되게 신기한게 여기 인터넷 되게 빠르다 어? <웃음> 생각보다 인터넷이 빨라서 놀랬어 그럼 그래 이걸로 그냥 실시간에 틀까? 근데 내가 너무... 빛이 안 나잖아 <웃음> 아, <그래. 웃음> 하이하이! 저는 지금 괌에 와있습니다 지금 제가 괌 라이브를 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자동차에서 또도 지금 운전을 해서 어... 괌은 미국령은 한국이랑 비슷해요 세가지만 더 주의를 하면 되는데 근데 여 어디 있어? 커튼 되는 거지? 아 여기. 어 보시면은 조정을 잘 하고, 아, 뒤에 다행히 다 있네요 이렇게. 저는 어 되게 싼 차라 그래서 뭐 아무것도 없을 줄 알았더니 뭐가 있긴 하네. 뒤에도 보이네. 어 8분 거리인데 제가 볼 때는 한 30분 만에 갈것 같은 느낌. 어. 짧분 거리 30분만에 가는 그런 스타일이죠 제가 또어 저는 풀 커버리지를 했어요 혹시나 해서 근데 그거 갖고서는 지금 좀 실랑이가 좀 있었어서 한좀 어, 걸렸어 근데 어, 어디로, 어디로 가? 스탑 스톱. 스탑은 알겠는데 왜 스탑 근데 어디로 나가야 되지? 어, 아, 이거 나 아, 아다아다잠 아, 이거 저기야. 나 이거, 아, 옛날 차 오랜만에 본다. 아니, 근데, 제주도 가면은 하긴 하는데, 약간 제주도보다 더 작은 것 같아요, 여기가. 옆에안 보여. 김이설에서김 너무 많이 서러. 뭘 눌러야 되지, 이렇게? 이걸 눌러야 돼요? 뭐야 엑시트 뭘 깔아봤어 이상한데 어... 어디로 가야되는거야 이거 근데 여기에는 이렇게 가라고 되있는데아 거꾸로 안돼또 <웃음> 아니 어두워서 안보여 <웃음> 어두워서 안보여 <웃음> 근데 일로 나가면 안될것 같은데 저로 나가면 나큰일날것 같고 아뭐 이상한 거 깔아놨어 그럼 난 어디로 가야 되는 거 같아 대체 진짜 이런 쌤쇼를 하면서 다녀야 돼 식량만 있다면 어디는 갈수 있어 이런 식으로 가주겠어 잠시만요. 야 근데 이거 가방을 들고 다녀야 돼? 그러면? 아 어, 너무 <웃음> 빡센 데? 아 진짜 가방이 너무 크다 뗄수 없어 지금 가방을 들고 다닐 수밖에 없어. 아, 그래서 지금 페리스라는 어, 마이크로네시아 먹요스프마키아 20% 어픈, 이라고 써있네. 아, 내가 진짜 괌에서실시간을 하게 될 줄이야. 미친 거 아니야. 이게 사실, 어, 깨놓고 가는 거 아니겠지, 저 아줌마? 고차. 그 어. <웃음> 아. 뭘 하나. 소독제가 없어졌어까나 죽는 거 아니겠지? 여기서. 설마 <웃음> 그런 거 아니겠죠? 일단은. 어... 얘가 여기 있잖아. 뭐.. 근데 뭐 사지? 일단은 뭐.. 뭐.. 살 찌지 않는 걸로.. 한마퀴 돌아오고 하... 이거 희한하게 막상 오면은 살게 없어 뭐지? 살만 지 진짜 내놓라는 정크푸드 일단 물가도 좀 보고 아, 일단 물이나 뭐 이런거 사야 되니까 김치 왕망듯하네 풀모어는 들어와 있는데 여기. 아이고. 어는 들어와 있는데 안 남은 거 되게 호기심이 있을 것았어 알칼라 되게 궁금해 좀 일반적인 거를 하나만 사볼까? 음. 과하지 않아. 이볼까특하게생 <웃음> <맞았어. 웃음> <웃음> 지금 방 리포텔에 도착했어요. 11th floor 아니 근데 진짜 황당하게 테레비가 안돼 테 l 비전 is not working 제가 그래서 여기 근데 이거 안, 안 켜보고 들어오자마자 바로 1층에 내려가서 다른 방 없냐 물어봤더니 없대요 그래서 아니 그럼 내가 엑스트라차지라도 할테니까 딴 방을 달라 왜냐면 난 여기 못 있겠는 거야 진짜 아나 어, 진짜 너무 최악이야 근데 프로젝터를 갖고 왔어요, 내 너무 싫어 진짜... 나 지금 미칠 것 같아 지금. 정말... 아... 이런다고? 어? HDMI 잡히는데? HDMI를 어디서 받는 게 있다는 얘긴데 이게? Thank you 해봐운 나이. Thanks 아 이게 왠지 알았어. 아니 날씨 채널이라서 안 나온 거였던 거야. 어? 노사운드 나사운드라고 미친거 아닙니다 <웃음>